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척하는데 네, 저희 고객님들 헬멧 네. 닦아 드리고 네. 마이크를 천천히 주행을 하시면 그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르티파일에서 는 혼다데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음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웃음> 누굽니까? 이 네모 안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해서 앞바퀴가 네모에 들어감과 동시에 엘씨가 스타트를 누릅니다 어 엄청난 밸런스로 네모칸 안에서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릿느릿하게 느릿느릿하게 과연 얼마나 시간을 버티고 바리땅을 같지 않은 채로 반대쪽 네모까지 갈지 오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나요 네모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핸들 들어가면서 그렇죠 사이클어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무려 17초 7, 1초 나버티셨습니다 어, 혹시 바이크를 몇년 타셨나요? 3개월. 자, 아, 바인입니다 발인. 이제 가르고 출발! 어디 가죠? 아니, 저 잠시만요, 저 또? 아, 예 출발! 발 올리고, 그렇죠. 자, 진이 시간 초갑합니다 1, 오, 잘해요. 오, 3개월 치는데 잘해요. 3개월 차는 아유, 기록은 7초 되겠습니다. 어,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닌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아, 10년차 레이서의 실력은 어떻게 될지 어 잠시만요 긴장하지 말고 출발 괜찮은? 브레이크 어, 너무 잘 들어서 출발 오케이 진입 10년차 바이크의 기록은 1초입니다 진입 오케이 아 18년에 바이크 풍을 가지고 계시, 왜 웃으세요? 과연! 정답 1 8년벨 바이크 실력은! 아어아아 갑니다, 출발. 지입!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왼쪽을 좀 틀면서, 왼쪽으좀 틀면서, 그대로 나가면 안 돼, 그대로 나가면 안 돼. 아프로토아 정석입니다. 갑니다, 출발. 어? 자인들 딱 고정하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리어바이크만 이용해서 발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바퀴로 도는 거 보세요 중립을 완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클러치와 엑셀가 요렇게 돌아주시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옆에서 까버렸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차행이자일정로 예, 예. 돌아오시고 아 네네. 오래 감 잡고 감 잡고 순간 출발합니다 아. 아, 한번만더돌아볼게요네네를 만나보실 수 있는 아자 이렇게 놓는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오케이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터사이클을 배워서 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조금은 느낄 수 있게 아운동하세요 원래? 오. 어아세요와 맛있습니다. 그 이쪽에서 다시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네, 네. 엄청 뭔가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주변을 주변죠